본전장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すと、本日한新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주실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리 있는데요. 이제 유큐브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 임하시게 될 텐데 속감이랑 자고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일단 어, 유큐브를 통해서 저희가 일본 시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또전 세계에 많은, 많은 팬분들께 저의 음악을 그리고 무대를 보여드리고 또 들려드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것 같아서 저희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저희 많은 큐브의 아티스트들의 그런 행보도 관심있게 지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리더분들도 다고예 아이들? 시엘씨부터? 오케이. 시엘씨? 응. 응. 아이들. 네. 어네유큐브 설립으로 인해서 또 아까 후이 오빠가 말했었던 것처럼 저희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저희의 이제 많은 활동과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어, 저희도 더 멋진 모습 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어... 저, 저도 비슷한데 어, 일단 저희가 신인이라 아직 팬분들과 가까이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저희 음악을 전 세계 팬분들에게 더 쉽고 편하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우 군도 한마디. 네, 저도 아직 일본에서 정식 데뷔를 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할 계획,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 많은 모습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이렇게 좋은 환경과 기반으로 기반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그 스모토 마사이로 상은 꼭 아셔야 될게 그 일본에서 콘서트라면 MC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예, 제가. 좀 굉장히 쌍둥이 남자에이 보고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m c 로서 1박 2일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 월요일 수하십시오 월요일 네, 수하십시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기자분 혹시 아예 네, 여성분 자 뒤에 마이크입니다 자예 안녕하세요 엑스포주 뉴스 전하람 기자고요 저는 유니버셜 뮤직 대표 관계자분한테 질문 드릴게요. 한국에 많은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큐브 엔터테인먼트와 합작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K라고 말할까요? 제가 수년 전에 큐브 엔터테인먼트와 고유쇼한 시대가 있었어요. b s o m その中の発展を踏まえて今回新たなパートナーシップを結みましてまあ日本のみならず世界に向けて我々のグローバルネットワークを駆使し発信できるようなもっと包括的な取り組み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ことで今回の例ル設立になった次第ですまず私たちは数年間전부터 c <音楽> u b e 와의協業이 있었고요、ビースト나 포미 시절부터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더 포괄적인 활동을 해나가고자 이번에 유튜브 설립에 설립을 에설립 하게 되었습니다. 예, 혹시 다음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어, 아, 예. 먼저, 예. 끝에 계신, 양경 예, 끼신 기자분께 예. 네, 로컬뉴스의 김현식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유큐브라는 협작 그 레이블을 설립함으로써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협업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에도 이만큼의 레코드会社의 레이블을 合弁でレベルを作った経緯があったと思います今回大きく違うのは世界を視野に入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ください我々ユニバーサルミュージックのグローバルのネットワークを通じて日本だけではなく世界に発信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それと先ほど申し上げたミュージックエンターテイメントの内容ですがま楽曲のみならずライブだったり他のいわゆる映画だったりまユニバーサルミュージックが持っているキャスティング事業だったり 여러 가지 을다 모든 파트너스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큰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일본과의 그 합작 메이블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과의 차이점은 전세계를 시야에 넣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 저희 글로벌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대기를 만들고자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어, 말씀드렸지만 뮤직 엔터테인먼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음악, 음원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영화 등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구사를 해서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아까 또 손들어주셨던 기자분. 예. 예. 네, 저는 가츠모토 대표님하고 흥인아트 사장님께 질문했는데요. 일단 가츠모토 대표님께는 어, 지금 앞에 나온 질문들은 연장 상당한 질문이긴 한데. 큐브 가수들의 좀 매력을 좀 구체적으로 뭐 각각 팀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큐브 쪽의 가수들의 매력 같은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홍이아 부사장님께는 두 가지 질문인데 일단 큐브에게 일본 시장이 좀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랑 두 번째 질문은 가요업계 종사자로서 지금 일본에서 3차 한류붐이 불잖아요. 근데 좀 불안 요소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 시장이 좀 K-pop 그룹 k p 회사들에게 좀 매력적인 이유는 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업계 종사자로서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기자님 죄송하지만 일본 측에 대한 질문 짧은 만큼 말씀 해 주시면. 아, 근데 그변 선임 안에서 그 큐브 가수들의 매력, 그렇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요 えと非常にですねキューエンタテナさんはあの自作自演というか作詞作曲できるようなグループが多いとえそこが大きく他のグループと違う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それとまあ何よりもあの私もえクッケ pop とていましたがまクオリティが高いですよねえ一つ一つの個性が発揮していてえそれが多数在籍するまあキューエンタテナとそこにとても魅力を感じていますまあ、 일단은 그 작사, 작곡이 가능한 그룹이 있다는 점에서 재능 넘치는 그룹이 많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K-POP 사업에 임해왔습니다만 상당히 퀄리티가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성도 넘치고 아, 그러한 매력들이 큐브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서 홍 부사장님 질문이 아주 예리한게두 개나 들어왔어요. 그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같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뭐 저희, 이번 취지는, 어, 저희 앞에서도 뵙습니다. 저희 아티스트들이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이 그 유니버셜 뮤직 자체, 그리고 이니버셜 뮤직의 그, 파탄한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 높은 저희 아티스트들의 역량을 좀 더, 어 세계에 다른 모든 곳에 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무전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일단 만우이들이 하나 에게는 그 한국과 일본 모두 지금 뭐 문화적 수준이 많이 지금 좋고 이런 자주적인 영역과 산, 산업적인 영역은 분명히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뭐 우려할 외국에서 우려할 부분들보다는 저희가 출력적인 면이나 그리고 그런 음악 프로필성, 프로 과정부터 그리고 타고 프로포션 진행까지 거기에 좀더 집중을 하면 저희가 일반 시냇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저희 피부 아티스트의 영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고 마무리 질행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뉴스페 유지인 계좌라고 합니다. 유니버셜 유지 대표님이랑 CLC와 펜타곤한테 질해드릴게요 먼저 CLC와 펜타곤은 일본에서도 활동한 적이 있는데 이번 설립을 하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할지 어떻게 차이점이 보일지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겠고요. CLC와 펜타곤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에서 활동을 하셨었는데 이번 설립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으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今それぞれのアーティストについてプランニング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すえとリリースについても準備している段階なのでこれはまた皆さんのアナウンスがあできるようになったらまた発表したいと思います現在からアーティストにでいて計画中にありますこれ発表する段階ができれば発表し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は、始めましょう<音楽><音楽><音楽><音楽> 네 저희가 일본에서 기존에 활동했었던 것은 팬들과의 소통과 또 대화 만남 위주였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더 좋은 환경을 기반으로 어, 더 다양한 무대와 더 다양한 활동 강성 활동이나 뭐 그런 활동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펜타곤도 어,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멤버들이 일본 공부를 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방송이나 또 공연이나 네 여러 가지 또 무대들을 통해서 많은 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어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자 이상으로 진리 응답 시간은 마치고요. 어, 우리 고생한 우리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큐브 엔터의 신대한 대표님과 일본어설 뮤직 어, 가스모토 마사이로님의 협약, 어, 협약, 퍼포먼스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한 대표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대표님? 네. 신대표님? 그 빨리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상으로 오늘 아, 큐브 엔터와 위버설 뮤직세팬의 아, 합작 신규 레이블 유큐브 컬립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신 모든 기자분들 감사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기저, 유큐브의 활약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